반갑습니다 여러분 영둥입니다 오늘은 급하게 브이로그 찍었는데 지금 배가 너무 고파서 요즘 전국에서 유행하고 있는 요즘 베키스탄 음식인 사마르칸트에 가서 아주 그냥 다 죽여 패.. 아니 죽여 패는 건아니요 음식을 다 먹어보려고 합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아무튼 요즘 굉장히 유행하고 있으니까 빨리 가서 죽이도록 할게요 우와! 시점 가서 우주 정복하고 오겠습니다 카드지갑이에요 a 아. 시지 아, 이렇게 쓱 하고 n c 예, 카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음, 지갑을 들고 다닐 필요가 없어 사람은... 여기는 직접 연치인들이 계십니다. 보시다시피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그죠 여러분, 밥이 있어야 되잖아그렇지밥 하나 있고 칼국수 하나 해, 아니 그거 세개 하자. 이걸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 같아요. 뭐지? 식빵? 식빵 같은데 어떻게 먹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얘 먹었거든요 었 진짜 디지게 맛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손님들이 진짜 현지인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진짜 우즈베키스탄 분들이신지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닌데 외국 분들이 되게 많이 오시는 것 같아요 저번에 전화했는데 르랬어 우즈베키스탄어? 그런 걸로 대답을 해주셨어요 근데 한국어도 잘 쓰시더라고요 신기했습니다 쌀인 쌀 밥알이 약간 쭉쭉쭉하게 기죽 생겼어. 옛날 먹었서는데 기본으로 주는 단기 샐러드인데 약간 신기하게 샐러드가 아니라 김치 맛이 나요. 그 있어 그 옛날 에 한국인 그 고려인들이 그렇게 해갖고 해서 한 그게 있는데 그 무채 맛납니다 무채. <목소리> 맛있어요. 한국인들이 좋아할 맛입니다. 음, 맛있게 양고기인가 너무 맛있다. 얘를 꼭 시키세요. 보면은 진짜 얘는 무조건 시켜야 돼. 양고기 칼국수 신기한 게 있어요. 사장 어, 저희 앞 접시 좀두 개만 받을 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당근이 거부감 이 없어요 진짜 그냥 무척만이다 무요 말도 안돼 감자도 있습니다 양파랑 찍어서 먹으면 돼요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 네, 여러분. 저희 러분 네, 고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네, 여러분. 상보다 많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막 소식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이런 소식을 접하게 될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사마르칸트 가시면 그 볶음밥이랑 양고기 스테이크 그거는 꼭 드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칼국수 같은 경우는 약간 국물이 있어서 좋았는데 약간 면이랑 국물이랑 조금 따로 놓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국물에도 고기가 개많이 들어있어요 그냥 고깃국에 그냥 면 잘못 넣어 넣은... 그래서 국물 같은 경우 있는 걸 좋아하시면 칼국수 시켰으면 좋겠고 그냥 고기를 좋아하신다 이러면 양고기 스테이크 나처럼 밥이 없으면 안 된다 하시는 분은 볶음밥을 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안 먹어보는 음식이 있어서 그거는 니들이 가서 먹어보세요. 네, 아무튼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오늘 너무 배가 고파서 폭풍으로 브이로그 찍은 것 같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3만4만